자 강의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은 자바스크립트의 실행 컨텍스트랑 이벤트 넵. 바인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네. 일단 좀 어렵 어려운 경향이 있어서 넵. 제가 드로잉으로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네. 자 먼저 자바스크립트에서 어, 간단한 예제를 하나 작성해 볼게요. 네. 맞아요 맞아요 헬로우 맞아요 아 이렇게 안풀 수가 없나? 생각보다. 네 이런 예제가 있다라고 칠게요 네 그럼 여기서 그 자바스크립트 보통 htm이랑 l css는 위에서 밑으로 읽잖아요 네 네, 자바스크립트는 그렇기도 하는데 실행 순서가 있어야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저기 변수들 보이죠? 변수 A 네 변수는 아 빨간색으로 해보죠 처음에는 변수, 그리고 변수가 하나 더 있죠? b a와 b에 대한 변수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값이 들어가진 않아요 먼저 선언을 한 다음에 그리고 저기 함수가 있죠? 실행문이라고 이게 함수 선언이고 이게 함수 실행이거든요 네. fn은 뭐에? 함수의 약자예요 네. function 함수? <웃음> 음. 함수는 녹 여기 너무 밝을것 같은데 이걸로 가자 그래서 처음에 이 얘네들이 자리가 할당이 돼요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A라는 값지랑 B라는 값지랑 함수가 실행될 거라는 예약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실행이 된 다음에 이제 자리가 생겼으니까 값이 들어가야겠죠 네 자리가 생겼지만 이 값이 바로 들어가진 않아요. 어디 보자. 텍스트리였어저 값이 바로 들어가진 않고 e 디파인 e d u 파인드 f i 파인드라는 값이 할당이 돼요 처음에는. 네. 그럼 얘도 언디파인드가 할당이 되겠죠? 그 얘는 이제 명령문이라서. <웃음> 대기상태예요네 예, 처음에 이렇게 할당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자바스크립트에서 디스라는 값 아시죠? 아시나요? 음... 몰라요 아잘 모르겠어 디스라는 건데요 아 알아요 네, 아. 요거. 아 이거 아세요? 알아. 조금 알아요 조금 네. 이, 이게 있다라는 가시.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은 응 네. 그런 말일 있다는 것밖에 몰라 <웃음> 이게 있잖아요 <웃음> 저게 값이 할당이 되는 애들이에요. 네. 그래서 dis value라고 하거든요. 보통 dis value라고 하는데 얘의 값이 할당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어, 잠깐 여기 하나 추가해 줄게요. console log에 dis를 출력하기로 했어요. 이 dis의 값이 바인딩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의 디스는 윈도우에요. 일단 실행되는 곳이 윈도우라서 이 디스 값이 윈도우로 바인딩이 돼요. 디스 값이 바인딩이 된 다음에 얘네들 있죠. 지금 undefined 잖아요. 네. 얘네들 값이 할당이 돼요. 1, 텍스트. 그리고 얘가 실행이 돼요. 이런 순서인데요. 네. 간단하게 보자면 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얘네들이 실행될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네. 실행되고 값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 준 다음에 디스 값을 바인딩해요. 디스라는 값이 항상 바인딩이 되는 애들이라 바인딩을 대, 바인딩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해줘요. 바인딩이 뭐라 하셨죠? 아 어,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웃음> 약간... 역할 분담? 어, 그러니까 어. 성격 격용 바인딩이 배분, 배분 같은 걸 거예요. 음. 검색해 볼까요? 네. 모든 뭐건 검색을 하 해. 어, 왜 너가 나오니? <웃음> 바인드. 어 밑에 인간 경험 전달이라고 돼 있어. <웃음> 아 이거 타임 바인딩인데요. 예. 아, 그래. <웃음> 바인드의 ing인데. 과거형인가? 묶다, 철하다. 갇히다. 아, 어, 결부시키다, 휘어잡다. 음. 바인드. 어, IT 용어로 봐야 되는데. IT 용어가 안 나오나? 그러니까 흔히 이벤트 바인딩 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여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음. 그런 의미에서 바인딩 이었는데 음. 영어로는 저도 뜻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음흠. 그럴 수있어 저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웃음> 그래서 간단하게 1차적으로 봤을 때 공간을 만들고 디스값을 부여해주고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여기서 함수가 실행이 됐잖아요 이 함수 안에 똑같이 만약에 c는 e고 d는 y에요 그러면은 b 는 무슨 뜻인가요? e가 뒤로 가야되지 않을까요? 헐 네. 네. <웃음> 어, 알아서 편집하십시오. 그러죠. 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함수가 실행이 됐잖아요. 네. 처음에는 함수하는 얘네들은 이것처럼 바인딩 그 공간이 생기지 않아요이 실행되는 시점에서 이거를 한번 더 하는 거예요. 음? 자, 제가 함수는 실행 대기라고 했죠 처음에. 네. 실행 대기하고 여기서 실행이 됐어요. 네. 그럼 실행이 됐을 때 함수 안에 변수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다시 예, 다시 음, 이제 공간을 만들어서 음. 이 안에서 한번더 이제 이 음. 순서를 반복하는 거예요. 음. 함수 안에 함수 안에 함수가 있으면은 이 실행을 음.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번 이렇게 하는 거죠. 음, 너가 다를 하는구나. 그렇죠. 음.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실행 순서인데요. 정말 쉽다. 혹시나 이해되셨나요? 근데 꼭 텍스트라고 넣어야 돼요? 어떤 걸요? 그그 어, 그 함수에 그 지금 할때 1이라 되고 어있 텍스트라 되고 어있 이렇잖아요. 근데 그걸 특별히 그렇게 설정한 이유가 있나요? 아 아니요 이건 예시예요. 예시예요. 그, 음. 그 순서 바뀌어도 되고 상관없고 그래요? 네. 단지 음. 값이 언제 적용이 되냐를 보여드리려는 음. 예 예시였어요. 음. 음. 그리고 이거는 인자라고 하거든요. 음. 음. 인자 여기서 지금 제가 헬로우를 요 안에다 넣었잖아요. 어, 얘가 헬로우가 음. 돼요. 음. 그래서 얘는 헬로우를 출력하게 되고 만약에 음. 텍스트를 넣으면 텍스트를 출력하고 전달받는 음. 인자예요. 음. 인자도 변수랑 똑같이 가, 그 공간이 생기고 할당이 돼요 이렇게. 음. 그럼 저거 실행하면은 창이 어떻게 뜨는 거예요? 아, 어, 그 인터넷 화면에 뜨진 않고요. 헐. 화면에 화면은 지금 제어하는 게 없어서 화면은 안 뜨고요. 음. 그 콘솔 그 관리자 아니, 개발자 도구에 음. 밑에 콘솔 제어 저번에 알려 드렸잖아요. 예. 음. 거기에 헬로우랑 윈도우가 뜰 거예요. 음. 한번 봐 볼까요? 제가 지금 요 파일을 잘못 만들어서 HTML로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HTML 오, 오, 빠른데, 오, 자, 대충 만들어서, 자, 아무것도 안 보이죠. 물론 네. 이제 여기 아무것도 없어이겠지만있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컨트롤 습니다이 보고 있보이영상고이고이 보고 이보이게보이을이을다을다이다이고이고 c가 나오고 d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각각 의미를 주는 그런 건가요? 아니요. 예시입니다 어.. 무의미한 부분인가요? 네, 무의미합니다 지금 음. 요 실행되는 순서를 알려드리기 위한 예시예요 예시레이밍이예요저그 fn 사이에 왜 c랑 d가 들어가는지가 궁금해서 아.. 그 처음에 제가 여기 지금 a랑 b만 있잖아요 네. 처음에 실행될 때는 A랑 B만 있어요. 그러 음. 함수가 실행되고 나서 한번더 돈다 그랬죠. 네, 그때 그때 CD가 이제 A와 거예요? B가 C와 D가 되겠죠. 아, 이름을 그냥 바꿔버리네. 네, 네. 그러니까 바꾼다는 게 아니라 이이 실행 컨텍스가 트한번 실행이 됐어요. 네. 그때는 이제 얘네 얘네들이겠죠. 처음에는 A와 응, B겠죠. 응, 응, 응. 그다음에 요 A는 아직 실행이 안된 거예요. 응, 응, 요 A는 아직 실행이 안 됐죠. 네. 그래서 명령어 실행문 아, 네. 실행문 대기 상태고 네. 명령문 이거 출력해 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요 공간이 만들어지고 d i s 값이 바인딩되고 부여되고 음. 그 다음에 값을 부여받고 실행이 됐어요 네. 함수가 지금 실행이 된 상태잖아요 네. 함수 안으로 들어가서 네. 얘는 다시 C랑 D에 공간이 생기고 요 안에 그 함수는 값은... 없으니까 음. 함수는 제 없겠고 이 값이 할당된 다음에 다시 디스 바인딩을 또 해줘요. 음... 그 다음에 c 에 값이 들어가고 d 에 값이 들어간 다음에 얘가 i로 바뀌고 b로 음. 바뀌고 정말 번거로운 작업을 해주시는 아자꾸 베이 하고. 베이를 쓸 거예요. 아. 자판을 세개 써서 계속. 아 g <웃음> 영어랑 독일어랑 한국어인데, 음. 자판이 다 달라요. a n g Togirang, Hangu on the Japanese Tatalaya. Okay. What is it? I'm not sure. i 한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안엔 전혀 실행이 안 돼요. 네. 겉에서 실행이, 실행이 안된 거로... 다음에 안에서 또한번 실행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반복한 다음에 이제 그 함수를 실행한다 그거잖아요. 네. 함수가 실행될 때 안에서 또이 컨텍스트를 반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a b c d를 나누긴 했는데. 설명을 안 들었으면 헷갈렸을 법 하네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적으로 이런 실행 순서를 가져요. 네. 음. 그럼 저 선언문 A, B는 모든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약간 그냥 임시적인 걸로 들어가는 기본 그건가? 원래... 임의로. 음. 지금은 제가 예시를 위해서 임의로 레이밍을 했어요. 쉽게. A, B, C, D. 음. 네, 네. 통은 이제, 카운트라든지 엘리먼트라든지 이제 음... 원하는 네이밍이 있어요. 그, 음, 용도에 단... 의한 네이밍을 해줘요 이런 단순그한 거는 안 한다는 거지? 네, 이 이거 ABCD, 이거는 그 암호화라고 있어요. 음... 자바스크립트를 압축한 다음에 상대방이 어. 읽지 못하게 음... 암호화할 때 A B C D로 이거 다 바뀌어요. 음. 그러면 진짜 빡치겠죠 음. 가독성이 떨어져서 오 똑똑한 사람들 아니요 그거 툴이 있어요 툴 한번 돌리면 그렇게 돼요 <웃음> <웃음> 어, 실행 순탄은 이렇게고요 여기서 네. 좀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 지금은 그냥 넘어가도 될것 같아. 같아요 지금 넘어가도 네. 될것 같아요? 시윤님은요? 네, 핵슈. 어. 저는 홍보는 이해람은 다음 람은이사이해하면이것 음. 같아요. 이해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사은이사은이사 살짝...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 네. 디스 값 바인딩에 대해서인데요. 디스 값은 현재 실행되는 곳이라고 보는 게 아마 편할 거예요. 얘도 좀 심오한 녀석이라. 자, 어, 얘네들을 지우고 일단 디스 값을 보여드릴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얘랑, 얘랑 어떻게 나올까요? 얘는 이거만 있어야 돼 어떻게 나올까요? 아, 기본적으로 실행되는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죠, 윈도우? 얘는 네. 윈도우겠죠? 얘는 어딜까요? 걔도 윈도우 아닐까요? 왜야 값이 똑같, 똑같이 디스로 정의가 되어있어서 네? 응. 똑같이 디스 값이 윈도우로 정리되있어서 혹시 디스라는 말이 나오나? 아니요 그건 안나오고요 하 <웃음> 참나 <웃음> 네, 다 아, 지금 아이. 뭐가 서, 선언이 안되어있으니까 값이 아. 아무것도 안나올것 같아 아 그런건 아니고요네자 <웃음> 두개 다 윈도우는 맞아요 두개 다윈도우죠 네. 여기다 윈도우 맞는데 왜 윈도우냐? 지금 얘가 실행된 곳은 윈도우예요. 네. 그렇죠. 네. 얘가 실행된 곳은 함수 아닌데 음. 이 함수가 실행된 곳은 윈도우죠. 음. 지금 실행문이 여기 있잖아요. 윈도우에. 응응. 음. 음, 음, 음. 어,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얘도 윈도우인 거예요. 얘는 이 함수가 지금 윈도우 안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디스 값이 윈 t 우가된 거야. 얘도 윈도우 안에서 디스라고 했기 때문에 윈도우가 된 거고. 살짝 꼬아볼까요? 아, 지금도 꼬아져 있는 s or 다고 <웃음> 자, 스 a g e 뭐 t 쓴거예요 n a t e w i n d o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디지텍스트. 디지텍스트가 뭔지 알려주고요 지금. 아까 말씀 말해드린 디스예요. 윈도우의 텍스 아니 텍스트라는 걸로 아닌데? <웃음> 저번 주에 예고하셨듯이 이번 주 되게 어려울 거라 하셨는데 역시나 역시나 어려운데. 신나서 쓰고 있으신데 기분이 나쁘 <나쁜. 웃음> 아, <웃음> <아이, 잘>. 어떻게든 <웃음> 못마치게 하려고 막 얘는 저희의 <웃음> 목숨이라 <웃음> <웃음> 정말 기분이 나쁜 일단 이건 값을 먼저 보여주고 왜그런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아니 콘솔서야지 콘솔. 자 얘는 html이 나왔죠 네. 왜 h t m l 이에요 여기에도 텍스트가 있고 여기에도 텍스트가 있는데 텍스트가 있고 텍스트가 있는데 왜 원이 아니고 h t m like you'll get a text like y o u 고 일단 텍스트가 함수 값이라서 오. 그텍스트에 HTML이 또 있으니까 HTML로 나온 게 아닌가. 비슷한데요. 음. 네. 아주 <웃음> 네. 비슷어요 지금 A 안에 있는 this지만 A가 실행 바, 그 실행된 위치가 w i n 죠 네. 기본적으로 w i n 니까 그러면 얘를 불오브젝트네요 fn이라는 오브젝트를 불러 와라는데 윈도우 안에 있는 fm 오브젝트를 불러와서 this의 음. 텍스트를 찾으려면은 a의 텍스트가 아니라 윈도우의 텍스트겠죠 네. 윈도우 어. 안에서 돌아간 거니까 지금 음. 그래서 HTML이 나온 거예요 윈도우의 텍스트인 거예요 얘는 지금 약간 외국어 배우는 느낌이랄까? 아주 생소한? <웃음> 얘는 지금 윈도우의 텍스트를 찾아 라는 명령어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웃음> 예,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순서가 없다 했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있는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저는 아직도 걸려요. 괜찮아요. <웃음> 아, 이, 이거 써줘야 돼. 얘는 o 이 나왔죠. 1 음... 후에 들어가서... This 트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함수를 선언한 거고 여기서 실행한 네.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윈도우에서 실행한 게 아니라 a 안에서 실행한거예요 어허 네, 그러니까 A. 안에 있는 텍스트를 찾겠죠 음그 A. 안에 있는 텍스트랑 펑션 안 n 있는 리, 어, 리, 리턴 혹시 어떤 건지. 아 이거 값을, 값을 그 보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떠서 음. 제가 원래 여행때던 콘솔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귀찮아요 약간 용인 약간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 펑션이 딱 들어가는 순간 포토샵에서 레이어 하나에 펑션 입디, 입히듯이 하나에만 적용되는 뭐 그런 걸로 생각해도 될까요 아 디자이너 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그게 편할 것 같아요 음. 네, 그 레이어에만 적용이 되잖아요. 음, 음, 음. 그 레이어에서 값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음, 음, 그래서 나 똑똑한 것 같아 이거는. 펑션은 이 a 에서만 음. 찾는 거죠. 실행된 음. 위치가 a 라서. 아, 이렇게 이해하니까 너무 쉽다. <웃음> 디자이너분들은, 네. 근데 아까 전처럼 하면은 a 에서 fn 을 했지만 그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 윈도우에서 디스의 음. 텍스트였던 음. 거죠. 이거는 음. A에서 딕스의 음. A에서 디스의 텍스트였던 거. 음. 그래서 네. 이 디스 값을 잘 알면은 활용하기가 되게 편해요. 근데 한 가지 멘붕을 더 보여드릴까요? 아. 뭐였어? <웃음> 자, 이렇게 하면 다시 h t m l 에 나와요. 저 명령어가 뭔지 알아야겠네저거 화살표 함수요. 화살표 함수. 화살표 함수. <웃음> 아 그건 아닌데. 어... 자 이건 어려운 거라서, 자저 함수 타입이 그 이것도 스크립트인데 버전이 있잖아요, 당연히. 네. 버전이 올라오면서 화살표 함수라는 게 생겼어요. 음. 일반 함수는 아까 같이 원이 나왔잖아요. 음. 근데 이 화살표 함수는 디스 값이 바인딩 안 돼요. 부여가 안 돼요. 아까 그 실행 순서 있죠. 네거기서 디스가 빠져요. 그러면은 그러면 은 바인딩이 안 되면은 기존 디스는 어디겠어요? 윈도우겠죠. 음~~, 네. 음... 그래서 에이스템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만약에 내가 디스 값을 바인딩 안 하는 함수를 써야 된다. 예를 들어 어떤 거? 그러면은 그, 이렇게 쓸 필요가 있어? 네. 프로퍼티라든지 그건 좀 고, 중고급 쪽인데 음. <웃음> 그쪽 가면 이제 디스 값으로 가지고 놀 때가 좀 많아요. 음. 그럴 때 이제 화살표 함수를 쓸 수도 있고 그게 음. 또 함수 안에 함수가 됐는데 위의 함수에 디스캅치를 써야 된다 그러면은 화살표 함수로 디스캅치를 바인딩 안해서 위의 함수를 쓸수 있겠죠 음 이거는 이번에 생긴 문법이에요 지금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 이번에 생겼지만? 아 어, 지원하는 브라우저는 i11부터 어, 지원하는? 아니, 잘못 아니, 11도 지원하는지 모르겠네요. X가 음. 11... 다 안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엣지랑 크롬이랑 걔네들 부터 그래서 디스 값이 이렇게 바인딩이 돼요. 땡 음. 어, 어려운 건 없나요? 어?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직접 쓰진 못할 것 같은데 아, 제가 설명만 드리는 거. 예. 한번 예, 대강께 해서 한 번씩 이거 해 보시는 음. 게 좋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컨텍스트는 여기까지죠? <웃음> 네. 이런 이런 건 설명 안해 주실 건가요? 그 뭔가 지금 보면은 바 a 가 있고는 있고 그 중간 가로가 있 저거. 중간 중가로요. 가로 있고, 중가로, 초가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그그뭐냐 그 콜론도 있고 콜론이야? 아, 그거 다 있잖아요 근데 아, 그거를 아, 어. 아 기본 부분에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안해드렸구나 잠깐만요 그렇지. 아 알아서 이해하라는 거아니었어 <웃음> 설명해줄 거였어? 간단한 것들만 설명해드릴게요 너무 네. 종류가 많아서 응응. 음, 음. 네 일단 자바스크립트는 객체 지향 언어고요 네? 처음에 설명해드렸었나? 뭔가 응. 자주 들어서 괜찮아요 네. <웃음> 어디서든 될수 아, 있어요 개체의 타입이 존재해요 음. 표면에 아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불법 먹던가 이거는 자주 안 쓰는 거라. 아 맞아, 약간 틀렸다. 릴리언이인데 아너왜오 들어 나오냐 섹터로 나오네 네, 얘는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okay. <웃음> 제일 위에거 1이죠 네. 제가 따표로안그 작은 따옴표로 안 감쌌어요. 그러면은 넘버가 나오죠 숫자. 네. 그리고 감싸내는 텍스트 스트링. 네. 그리고 아까 그 중간으로는 오브젝트라는 거예요. 네. 오브젝트. 스트링은 무슨 뜻입니까? 문자예요. 문자요? 네. 음1이라는 문자. 그러니까 숫자 예, 취급을 안하고? 얘 타입이 문자라는 거죠. 숫자로 취급되지 않아요. 그 엑셀로 따지면은 뭐 일반인가 막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네. 숫자가 아니라 일반이요. 음. 음.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의 문자예요. 음. 네. 그리고 얘는 오브젝트. 물건으로 보는 건가? 아 오브젝트를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 돼요. 지금 1은 1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자면은 일은 일이었자. 나 b점 아일일 이거 되려나. <웃음> 영어로 해야 되지, 참. a는 일. b점 a하면은 일이 나오죠. 응, 아 네, 이해했습니다. 네. 약간 이런 용도의 녀석이. 그세 번째는 array라고 배열이에요. 네. 아, 네 번째구나. 어, array라고 배열인데요. 예, 앞에 보면 숫자가 붙어있죠? 0, 1, 2네 0번째고, 1번째고, 2번째인거예요 음, 그건 알고있어요 네 이런 배열이고요이 불리언이라는거는 네어트루와 f 스 값지를 가지는거예요 진실 혹은 거짓 네이값 그니까 러이 값지 진실이냐 거짓이냐에 대한 값지에요 불리언 값지 네네 요런 형태들이 있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썼던 거는 오브젝트 안에 1은 뭐고 2는 뭐고 이렇게 했던 a는 뭐고 b는 뭐고 이렇게 했던 거죠. 오브젝트 안에 텍스트는 원이었고, 오브젝트 음. 안에 f는 함수였고 이렇게 쓴 거예요. 음. 여기서 한 가지 더 멘붕을 들여보자면 <웃음> 1, 는1 일까요? 틀릴 것 같습니다. 같을 것 같아요. <웃음> 똑같은 거라고 나오죠? <웃음> 네. 왜일까요? 저 안에 짝대기 그리면은 뭔가 아니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웃음> 자, 1는1을 해버리면 이거는 아까 변수 선언에서 봤죠? var 는 뭐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응. 네. 그래서 이거는 선언이 돼버려요 변수 선언. 음. 그래서 이게 비교인 건데 음. 이거는 형태만 비교해요. 1과1이니까 트루인 거예요. 음. 그리고 이렇게 하면 타입까지 분류해요. 얘는 팔수가 음. 나오죠. 얘는 숫자고 얘는 텍스트니까. 제가 음. 어땠어요? 이거 타입 분류할 때요. 이제 숫자 1이 넘어와야 되는데 텍스트 1이 넘어왔을 때 얘로 하면 트루지만 얘로 하면 팔수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좀 에러가 안나기 위해 요거를 사용하죠. 음.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벤트 바인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이벤트를 바인딩하기 전에 DOM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DOM에 있는 엘리먼트를 선택해야 겠죠. document document 이게 이제 DOM 내부라는 거예요. document에서 셀렉터 종류가 많은데 Query 셀렉터만 알려드릴게요. 음. 리 셀렉터 이게 이걸 알려 드리는 이유는 일단 i9부터 되고요. 요 안에 선택자를 넣어야 되는데 CSS 선택자를 넣으시면 돼요. CSS 쓰시잖아요. 네. <웃음> 그 선택자를 넣으면은 얘가 CSS 선택자를 받그 받아서 그 CSS 셀렉터 그 뭐라 그래야 되더라? CSS의 방식으로 선택을 해 와요. 음. 그래서 여기에 담기게 돼요. 그래서 출력을 해 볼게요. 콘솔 로그, 콘솔의 로그를 출력해 달라. 엘리먼트. 그러면은 얘가 나왔죠. 네. 그래서 여 안에는 CSS를 넣어 주면 되는데, CSS 선택자를 넣어 주면 되는데, 얘가 두 개일 경우가 있잖아요. 버튼이 하나일거란 보장은 없잖아요 네? 네. 그럴때는 5를 해주면 돼요 모든게 출력이 돼요. 네, 그럼 얘는 배... 그... 배열은 아닌데 배열과 비슷한 다른 배열이 있어요 <웃음> 네, 노드리스트라고 나오죠? 어레이가 아니라 노드.js 난이죠 얘네 네, 그건 아니에요 음. 그러면 버튼과 버튼이 나왔어요 이런식으로 출력이 되는 쪽이고요 지금은 하나만 보여드릴 거니까 5를 지울게요. 자, 이 버튼에게 이벤트를 부여할 거예요. e.addEventListRunner 하고, 콤마 클릭을 했을 때, 펑션을 실행할 거예요. addEventListener라는 명령어고요 요 앞에는 메서드인데 그 이벤트 메서드예요 그래서 클릭할 거냐 마우스 오버 할 거냐 그런 것들이 들어갔고요 음. 이게 실행이 됐을 때요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야 얘 예, 충족했을 때그 이벤트 리스너라고 해주세요 네네 c o 로그 o l e l o g m e r o 이거는 콘솔에서 보니까 알럿을그 팝업처럼 뜨는거죠 네자 그러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메롱이 나오죠 저 버튼은 또 css 바꾸면 또 디자인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css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음. 있는 엘리먼트입니다 음. 이게 가장 기초적인 이벤트 음. 바인딩이에요. 음. 네. 그리고. 자, 여러 개의 이벤트 바인딩을 할게요. 오이치라는 거는 그 개수만큼 돌을 하는 거예요. 네. 그 아래 성어한 문장만큼 돌게 되는 건가요? 예, 개수 오를 all, 오른 아까 로드 리스트로 나오잖아요. 네. 그 개수만큼 도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로드 리스트가 몇 개면은 걔네들까지. 좀 약간 좀 그래요. 기에 예. 아. 까먹었다. 아. 잠깐 확인할게요. 메롱, 바보. 너무 열심히 쓰시네요. 자, 지금은 메롱이랑 바보만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벤트 바인딩을 해줬어요. 메롱이랑 바보한테. 이 상태에서, 어, 일어났다. 또 버튼 하셨어. 오티 오티. 클릭 저기 있다. 왜 이렇게 에이. 오타가 많이 날까요 오늘? 나 되게 잘찾을자 이렇게 토끼가 추가가 되죠? 귀엽다 뭔가 자 메롱을 누르면 메롱이 나오고 바보를 누르면 바보가 나오는데 엘리먼트를 추가해서 토끼를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음. 얘도 버튼인데 응 음. 왜일까요? 음... 토끼한테 다른거 줘서? 얘도 똑같은 버튼이야 버튼데 좀 보여줘 다시 그 페이지로 돌아가 <웃음> <웃음> 뭐... 저 플러스 는 뭐야? 아 추가요 아 추가란 뜻이야? 네그 1에다가 음. 플러스는 2를 하면 아 예스 아 어, 그래 미안하다 1플러스는 아, 닌데아변수라하래아요귀찮다요괜그아요괜찮아아니에요그러니요 음. <웃음> 어, 토끼는 추가가 되었는데 알럿을 따로 주지 않아요아니야알아 어? 음,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튼 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아뭐다우리네 버튼을 가져와서 얘네들의 개수만 네, 돌린 다음 얘네들을 각자한테 클릭을 했을 경우 알럿에 해서 이 텍스트를 출력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는 이 추가 버튼을 누를 경우 여 안에다가 토끼 버튼을 추가해 달라고 해준 거예요. 음... 네, 근데 이제 왜 알럿이 안 나오냐? 네, 근데 토끼는 왜 알럿이 안 나올까요? 음, 음... 좀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 네. 음.. 음.. 그 html에 있는 것만 적용돼서? 어.. 근접했는데.. 그 토끼가? 좀더 정확하게. inner html이.. 그니까.. 함수 적용을 안 받는다 아니야? 아니 그 함수래.. 그.. 뭐냐.. 스크립트에 영향을 안 받겠다고 거 아니야? 네! 얼추 맞았어요. 자.. 어 네.. 음. 어떡해.. 아.. 어떡해.. 여기서 이해를 출력했잖아요. 네. 이 EL의 개수는 여기 있는 html만 있겠죠. 음. 얘는 나중에 추가됐죠. 동적으로. 음. 음. 음. 네. 그러면 동적으로 추가된 애한테는 이벤트 바인딩이 안 됐겠죠. 음. 여기 있는 애들은 지금 여기 아, 선택돼서 지금 음. 여기 있는 html 선택이 됐어요. 음. 이벤트 바인딩이 들어갔고요. 음. 그래서 클릭하면 알럿이 나오죠. 얘는 음. 나중에 추가됐어요. 음. 그래서 이이 커리 셀렉터 오래 걸리지 않았죠. 음. 네. 그래서 애초에가 구역 안된 거예요. 애초에 만약에, 걸리지 않았던 거죠. 어, 만약에 그 토끼까지 같이 걸리게 하려면 명령을 또 바꿔서 써야 돼? 네. 그건 또 복잡해지나? 아 어,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음. 그 자바스 그 J 커리에서는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부모, 지금 부모가 랩이죠. 랩을 클릭했을 때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랩, 분명 랩을 클릭한 건데 여기에 자식 버튼이 있죠. 이게 랩 안에서 자식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함수를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바인딩은 레반테 되겠죠 실질적으로 음. 근데 얘를 클릭했을 때그 마우스 위치가 버튼일 경우에 실행이 되거든요 음. 이렇게 되면은 얘가 아무리 동적으로 추가가 돼도 얘를 실질적으로 얘를 클릭하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위치가 얘일 때 음. 그쵸 이 컨텍스트가 클릭한 위치의 컨텍스트가 버튼일 때 실행이 함수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동적으로 추가를 해줘도 이벤트가 발생해요 음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음어 그러니까 따로따로 발생시키는 거지? 다 그냥 젤, 제가 전체효과인 거지 그냥 전체효과 주는 거 간단하게 보자면은 요거는 지금 해당 엘리먼트에 직접 부여를 했잖아요 음 그러면 이거는 간접적으로 뷰어를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모를 클릭한 건데 음, 음. 그클릭한 위치가 자식이 있을 때 실행이 음, 되는 거거든요 음. 간접적인 거죠 음. 그리고 실제 아니 저 제이 쿼리 말고 음. 이걸로 표현하자면 컨스트럭터를 체크하면 돼요 <웃음> 그 엘리먼트의 고유 그 컨스트럭터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아, 저 발음이 마, 맞을 것인가 콘스트럭 컨스트럭터. 얘는 HTML 버튼 엘리먼트라고 나오죠. 음. 얘는 div 엘리먼트라고 나오죠. 이 고유 자기 뭐어 이름 이름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 음. 음. 그게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레벨 클릭하는데 컨스트럭터가 버튼일 경우 함수를 실행하는 거죠. 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 지금 갑자기 까먹었어요. 컨스트럭터가 무슨 기능 한다고? 이름 같은 거예요. 나는 무슨 엘리먼트야? 음, 음, 음. 어제 여기까지 어떠셨나요? 뭔가 재밌는 있는데, 음 계속 어, 새로운 새로운 게 계속 새로운 게 계속 쭉쭉쭉 오니까 <웃음> 당장은 바로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저 네. 가좀 반복 학습, 반복 학습을 음. 좀 해야 될것 같아. 원리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 원리. <웃음>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아, 수고하셨어요. 잠깐 녹화할게요. 아, 음, 근데 재밌는 것 같아.